안녕하세요. 미지뷰티의 미지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다 보니까 뭐 피부 트러블뿐만 아니고 마스카라를 하다 보면 뷰러를 해도 자꾸 축축 처지는 속눈썹을 볼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이 짧다 보니까 이 속눈썹이 위로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저만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뷰러, 라이터,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마스카라 픽서, 메이크업 픽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메이크업은 다 했는데 마스카라는 안 했어요. 제가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줄 건데 라이터로 온도를 올려서 뷰러를 해주는데요 뷰러에 라이터를 사용해서 온도를 올리는 게 조금 어, 좀 뜨거울 것 같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 이렇게 뷰러를 먼저 해주세요 뷰러를 먼저 해주고 나서 면봉에 라이터를 사용해서 을 온도를 올려줄게요 그래서 남은 한올 한올 마저도 끝까지 올려줍니다. 이게 눈이 잘안 보여서 아이라인을 좀 지워야 될것 같네요. 그쵸? 어.. 아이라인을 다 지우고 왔어요. 먼저 올리고 면봉에 라이터를 사용해서 온도를 올려준 다음에 속눈썹을 한번더 고정시켜줄게요. 그리고 반대편은 라이터를 직접 사용해서 을 온도를 올려줄게요. 그리고 많이 뜨거운지 확인을 해보고 온도를 잘본 다음에 이제 뷰러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눈두덩이가 데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면봉으로 따로 올리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뷰러에 라이터를 해서 올리는 게 조금 더잘 올라가더라고요. 라이터로 해서 온도를 올려준 다음에 속눈썹을 올려주면 아무래도 유지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스카라를 사용할 건데, 우리 마스카라 중에 사용한 것 중에 좀 처음에 열어가지고 생생한 마스카라 말고 시간이 엄청나게 좀된좀 좀 마스카라가 이제 쓰레기통에 가기 직전 있잖아요. 좀 꾸덕꾸덕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새로 산 마스카라들 보면 약간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뷰러를 해도 속눈썹이 축축 처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꾸덕한 마스카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속눈썹이.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올려줬다면 그다음 픽서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저는 에뛰드 제품이 가성비의 유지력이 좀 높아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솔이 조금 섬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좀 약간 겉도는 느낌이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유지력이 좋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는 제품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말려 주셨다면 마지막 포인트가 또 있어요. 뷰러로 한번더 올려 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픽서를 뿌려 줄게요. 메이크업 픽서로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픽스하면서 속눈썹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속눈썹 고정이 오래 유지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려 봤는데요.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지비티였습니다. 안녕